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야늘 케냐 AA 뭐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이 사무실에서 늘 커피 내려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커피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커피집 왜 이렇게 많을까 경기가 어려워도 카페 창업 커피 전문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은 많을까 과연 카페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까 아, 이런 얘기 한번 좀 음, 터놓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탈에 보면 예 커피 전문점만 무려 12만 5천 6백 개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미용실 숫자가 10만개니까 미용실보다 많고요 우리나라 편의점 5만 5천개 되는데 편의점의 두배가 넘고요 우리나라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 수만큼 많은 게 아마 전국의 커피 전문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무렵에 우리나라 커피집 한 5만 4천개라고 제가 칼럼 쓴게 있더라고요 9년 만에 이 커피집이 무려 한 133% 두배 넘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2조 4천억 시장 이렇게 업계는 추산했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시장이 한 20조 원 시장으로 업계는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커피집의 대명사 스타벅스, 야 전세계적으로 스타벅스는 한 3만 5천 7백 개 스타벅스가 전세계 영어 업하고 있습니다만 야 미국 당연히 일등이죠 인구한 3억이 넘는 미국 일등, 이등 어디겠습니까 14억의 중국 뭐 5천 개 이상인 것 같고요. 저희가 3등 우리나라가 사, 세계 3위로 스타벅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2250개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정말 많이 오픈했죠. 공정에 등록된 전체 카페 브랜드가 한 1300개가 넘습니다. 전체 외식 브랜드가 한 9600개 되는데그 중에 거의 한 14% 정도가 카페 브랜드다. 한 달이면 최소한 2, 30개 정도 카페 브랜드가 생겼다가 또 2, 30개 브랜드는 간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카페 커피 전문점 브랜드 중에서 가맹점 수가 제일 많은 것은 아마 이디아가 지금도 한 3,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메가커피가 2,300개, 컴포즈커피 2,000개, 뭐 투썸 같은 브랜드가 1,700개 야 정말 우리나라 어느 상권을 가든 카페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야 우리나라 이 카페집 사장님들은 과연 얼마 정도 돈을 벌까? 저는 어 매출액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홈피를 들어갔는데요. 지금 공정위 홈피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커피집의 월 매출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월 매출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공정에 등록된 지금 데이터가 공개된 브랜드 한 22개 브랜드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야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이 제일 높은 브랜드 월 매출액 4,217만원 을 올린다고 하는 투성 1등입니다. 투자 비용이 공정이 개념으로 점포 빼고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점포까지 하면 당연히 5억 정도 투자해서 한달 매출 한 4200만원 남짓 평균이고요 어, 세종시 투썸이 한 5095만원 가장 투썸이 장사 잘되는 동네고요 전국적으로 투썸이 제일 안되는 동네는 울산광역시 한월 매출의 기준으로 한 3556만원 정도 됩니다 2등 브랜드 어딜까요? 예, 설빙입니다 네, 설빙 같은 경우는 어, 월평균 매출액 3,358만원 푼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야 서울이 한 4,410만원 정도 평균 매출이고요. 울산이 2,154만원 가장 낮습니다. 지금 현재 설빙 같은 경우는 점포를 빼고 정보공개서상에 1억 6,795만원 이 투자금액입니다. 뭐 점포 비용까지 하고 나면 기본 3억 이상 투자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매출액이 가장 많은 브랜드 3위는 메가커피입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2300개 매장이 오픈했다고 했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메가커피의 평균 매출액은 2740만원 음, 2740만원 월매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 3142만원 메가커피 가장 매출액이 낮은 지역은 울산 1544만원 메가커피 점포 빼고 투자하는 10평 기준으로 투자 비용은 정보공개서상에 6679만원 점포 비용까지 하면 그냥 기본 1억 5천 내외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4위 어, 백다방입니다. 백다방 같은 경우 평균 2,375만원 백다방 1등은 전남입니다. 2,924만원 월매출 어, 그 다음에 백다방 매출액 하위지역은 부산 1,416만원 음, 백다방의 15평기준 투자비용은 1억원 정도입니다. 어, 그러면 점포비용까지 하면 얼마정도인지 아시겠죠? 할리스 5등입니다. 할리스 같은 경우가 평균 매출액 2,266만원 가장 할리스 매출 높은 지역은 충남 지역 한 2,830만 원이고요, 울산이 한 1,435만 원.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할리스 같은 경우가 한 2억 5,600만 원 정도. 최소한 기준 평수가 50평이기 때문에 2억 5천이니까 뭐 최소 투자 기본 4억에서 5억 정도는 들어가는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월 매출액 6위 어딜까요? 예, 컴포즈커피입니다. 컴포즈커피 같은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 이 2,089만원 컴포즈커피 매출액 1위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컴포즈 월평균 매출액 2430만원 가장 매출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어, 1356만원 이죠. 어, 전체적으로 보면 컴포즈커피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억 400만원 정도 지금 투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7위 타멘탐스 입니다. 타멘탐스 탐앤탐스 월평균 매출액 1, 1,939만 원. 가장 높은 지역의 타멘탐스 제주 3,400만 원 정도고요. 가장 매출액이 낮은 지역의 타멘탐스는 부산 1,494만 원입니다. 어, 8위 더 벤티 월평균 매출액 1,870만원. 그래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 한 2,160만원. 부산이 한 1,599만원. 열평 기준으로 7,100만원 정도 투자한다고 돼있어요. 9위 정광수 커피입니다. 정광수 커피. 매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정광수 커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월평균 매출액 1,852만원. 서울이 한 2,246만원 정도. 그리고 정광수 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5평 기준으로 야, 2억 천 이상 들어가니까 투자 비용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위 메머드 커피입니다. 메머드 커피 어, 평균 월평균 매출액 1687만원 경기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1781만원 서울이 한 1684만원 정도 되고요. 11위 엔젤이 넣습니다. 어, 엔젤 노스 투자비용 많은 매장인데 매출액은 평균 1556만원밖에 안됩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경북이고요. 2199만원 가장 낮은 지역 대전아 심각하네요. 99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80평 기준으로 무... 3억 1천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엔젤이노스입니다 어, 다음 12위 이디아입니다. 이디아의 월평균 매출액 1503만원 정도 가장 이디아 매출이 높은 지역, 충남 지역 1,966만 원, 제주 1,125만 원. 야 이디아 같은 경우는 20평 기준으로 1억 2,900 정도. 지금 투자되는 거죠 점포비용까지 한다면 그냥 뭐 2억 5천 가까이 충분히 투자되는 평균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구 브랜드 봄봄 13입니다 봄봄브레 커피점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액 1,283만원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대구입니다 대구가 한 1,559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대전 885만원 정도 어, 봄봄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으로 7,675만 원 정도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카페베네 14입니다. 평균 1,126만 원 매출액 저조합니다. 서울이한 1,287 경남이 552만 원. 아, 전체 30평 기준으로 1억 7,550만 원 정도 되죠. 다음 15위 만네 커피. 만네 커피 평균 매출액한 1,033만 원. 그다음에 서울이한 1,150 어, 경북이한 703만원 열평 기준으로 8,851만원 여기까지가 아마 월 매출 1 0 0 0만원 이상 올리는 브랜드들이고요. 그 이하는 빈스빈스가 월평균 938만원 더카페 이랜드 930만원 커피온리 아, 커피만 파는 918만원 평균 매출이고요. 셀렉토커피 840만원 어, 그 다음에 감성커피 697만원 토프레소 646만원 커피에 반하다 커반 6만원 1 4 2만원입니다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투자비용을 고려치 않고 1등에서 22등까지 한번 랭킹을 아, 매출액 순으로 월평균 매출액 순으로 한번 쭉 봤고요. 두번째는 그렇다면 야 월평균 매출액을 본다면 우리는 매출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런거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 대비 한30 에서 35%가 원가고요 인건비 많게는 한 30%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인 카페가 많아지는 경우가 아마 그런 케이스 같고요 임대료도 최소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이거 다 제외하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1 5% 내외? 아마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20% 15에서 20% 내외 그래서 야, 천만 원 정도 팔아서는 야, 이거 정말 재미없구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카페 브랜드를 결정하실 때는 첫째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 투자 비용 투자 볼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 비용 대비 매출액 그 다음에 투자 비용 대비 순위까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 가맹점 신규 가맹점이 몇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맹점 해지되는 이런 가맹점 수가 높은 곳은 어디인지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오늘 공개해드린 주요 브랜드의 연간 매출액이 있고 나누기 12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서 점포 뺀 투자 금액이 정보공개서에 있고요. 점포까지 합치면 총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럼 총 투자 대, 금액 대비 월매출액 매출액 중요하고요. 월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재세 공과금, 그다음에 세금까지 제외한 과연 카페 창업자 입장에서 한 달에 나는 얼마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직접 이 브랜드 선택 카페 창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통TV는 오늘... 늘 창업자 편이고요. 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